지난주에 다뤘던 몸면 지야기에서 전염병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는 진짜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몸면 지야기속 병은 사실 전염병이 아니라 곰팡이 때문에 생긴 천식이나 기관지염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귀신은 진짜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입니다. 그것도 약간 아프고 끝나는 정도의 전염병이 아니라 한번 돌면 한 집안 전체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염병이요. 옛날에 제가 이 귀신과 그순세를 비교한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과 오늘 영상을 함께 봐도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독각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독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독각귀의 독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설명할 귀신을 부를 때도 쓰였지만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사람을 골리는 걸 좋아하는 존재 도깨비를 부를 때도 사용되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도 도깨비를 독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독각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다양했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가 하나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만을 독각귀로 한정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독학귀에 관한 이야기는 꽤 유명한 야담들인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이야기는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먼저 쓰여진 어우야담 속에 나온 독학귀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권벽이라는 사람이 아직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의 친구 중한 사람의 집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위독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주인공 권벽은 의리 있고 착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그 집으로 가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말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모두 운명이 있는 데다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약을 가져가 친구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권벽이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총들이 서로의 몸을 베고 쓰러져 죽어 있을 정도로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 속 권벽의 친구는 약을 들고 찾아온 그의 손을 잡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이두 친구는 함께 잠에 들었는데요. 권벽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옆을 보니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비겁한 친구가 그를 두고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거였습니다. 귀신이 권벽을 자신으로 오해해 자기 대신 그를 데려가기를 기대하면서요. 이런 친구를 구하겠다고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약까지 구해 위험한 곳에 들어갔을까 싶긴 한데 아마 권벽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구하려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권벽은 늦게라도 집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깔린 시체들을 지나 마루에 나왔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고는 있는데 완전히 잠이 들지는 않아서 주변 소리도 들리고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당시의 권벽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리던 가랑비가 멈추고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는 그 상황을 잠이 들었는데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도롱이를 거꾸로 입은 귀신 둘이 집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귀신들은 도망간 친구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귀신들은 그 친구가 도망갔다고 말했으니까요. 도망간 걸 알면 그냥 밖에서 찾을 것이지 이 귀신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귀신이 외청에 앉아 있는 걸본 권벽을 도망간 그 친구로 착각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귀신들이 그를 대신 데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귀신은 권벽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권벽을 권정승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신기한 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권벽은 당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 정승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귀신은 그가 나중에 정승이 될 것을 알고 그를 권정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쨌든 집을 계속해서 수색하던 이들은 자신들이 찾던 사람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다시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권벽은 옷을 걷어붙이고 이 귀신들을 쫓았고 귀신들을 따라 마을 구석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가 그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고 어떤 집의 문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잠시 후그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렸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다른 집에 숨어 있던 친구를 찾아내 죽였던 겁니다. 저자는 권벽의 착하고 타인을 돕는 성품이 후에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린 반면 그의 친구는 그런 그의 은혜를 배신하고 친구를 대신 죽이려 했기에 귀신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평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어우야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온 두 귀신들이 정말 독각기였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청구야담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비슷해서 일단 독각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이 귀신들이 독각기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어우야담에는 이두 귀신들이 다리가 하나뿐이었다는 묘사가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이라는 특징은 눈에도 잘띌 뿐더러 한번 보면 잊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이죠. 그런데도 어우야담에는 그런 묘사가 없었던 걸 보면 이두 귀신들은 독갑기가 아니라 그냥 친구의 가족 전체를 데리러 온 저승차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우야담보다약 200년 뒤에 만들어진 청구야담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각기의 전형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유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유라는 사람도 권벽처럼 인품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가 홍문관에서 일하던 시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유는 길을 가던 중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쓴 이와 유 마주치게 됩니다. 이유는 그를 보자마자 귀신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삿갓과 도롱이를 쓴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다리가 하나뿐이었는데도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왔거든요. 게다가 눈은 이글이글 타는 횃불처럼 보일 정도로 강렬했고요. 어쨌든 그 귀신은 이유에게 이 근처에서 가마가 지나가는 걸본 적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유는 가마를 본적 없다고 대답했고 그 귀신은 다시 한 다리로 빠르게 달려 멀어졌죠. 그런데 그 귀신을 보내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조금 전에 재생동 입구에서 가마를 하나 봤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을 돌려 급히 재생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까 본 귀신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 바로 그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집은 이후에 이성삼종에게 친척벌되는 집이었고 그 집에서는 이후에 이성삼종 자부가 병으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성은 성이 다르다는 뜻이고 삼종은 팔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부는 아들의 아내 즉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유의 성이 다른 팔촌의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의 집이었고 병으로 죽기 직전인 사람은 이유와 성이 다른 팔촌의 며느리인 거죠. 이건 뭐 친척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관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알턴병 때문에 죽기 직전이라서 가마를 타고 이 집으로 전염병을 피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귀신은 그 가마를 따라온 거고요. 이유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그 귀신이 부인의 베개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유는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그저 그 귀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집안 뜰로 나갔죠. 다시 이유가 문 밖으로 나와 뜰에 서 있는 귀신을 노려보자 그 귀신은 지붕 위로 올라갔고요. 이유가 그 귀신을 다시 한번 노려보니 그제서야 그 귀신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귀신이 떠나니 부인의 병은 바로 깨끗하게 나아서 이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가 그 집에서 떠나자마자 부인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시 돌아와 엄청 많은 종이쪽지를 만들어서는 그 쪽지에 자신의 서명을 해 이를 사방에 빈틈없이 붙여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의 병은 말끔하게 나았다고 하네요. 독각귀는 한자만 봐도 추측할 수 있듯이 다리가 하나뿐인 귀신입니다. 다만 다리가 하나뿐인데도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성인 남성이 옷을 걷고 전력으로 달리거나 말을 타고 쫓아가야지만 겨우 독각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독각귀는 비 오는 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비가 오는 날에 쓰는 삿갓과 도롱이를 쓰고 있는데 그 덕에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강렬한 눈빛은 마치 횃불처럼 번쩍여서 삿갓을 뚫고 나올 정도입니다. 독학기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고 이를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독학기가 전파하는 병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서 한번 퍼지면 집안 모든 사람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독학기가 비와 연관이 있는 이유도 병을 전파하는 이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습해지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데다 물로 전파되는 전염병들은 더 쉽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병에 더 많이 노출되거든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를 알았을 리가 없으니 비가 오는 날이면 병에 걸리게 하는 귀신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독각귀가 병만 전염시킬 줄 아는 하급잡귀는 아닙니다. 꽤나 지능이 높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독각귀는 사람들과도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었고 자신들끼리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조차 볼수 있었어요. 독각기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독각기의 특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독각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곤 해요. 하나는 독각기에게서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독각기가 여성을 희롱하고 추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악취는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독학귀는 병을 퍼뜨리는 귀신, 즉 역신입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 곳은 대개 비위생적인 곳, 즉 그다지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곳이죠. 아마도 독학귀에게서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가 돌게 된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독각귀는 남자 귀신인데 음탕한 성질이 있어서 여성들을 희롱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독각귀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독각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다리가 하나인 독각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 독각귀는 우리나라 귀신과 달리 음탕한 귀신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중국 독각귀도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성질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중국 독각기와 우리 독각기는 다리가 하나라는 특징만 공유할 뿐 완전 다른 귀신입니다. 제가 소개드린두 이야기에서도 독각기가 여성을 희롱했다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 독각기는 조금 냄새가 나고 병에 걸리게 하긴 해도 성추행범은 아닌 걸로. 독각기는 상당히 쉽게 퇴치할 수 있는 귀신 중 하나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냥 쳐다만 봤는데도 도망갔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서명한 종이쪽지 몇 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일을 한 사람이 비범하고 인품이 좋아서 가능했다는 걸꼭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이 진가를 알아보고 죽이지 않은 권벽은 중종, 인종,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종이품에 해당하는 관찰사였고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전담할 정도로 문장력도 상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이미 홍문관에서 일했던 엘리트이자 역시 나중에 영의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독각귀를 퇴치하겠다고 독각귀를 노려보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붙여봤자 독각귀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독각귀에게 당해 병에나 안 걸리면 다행일 것 같죠. 사실 평범한 사람은 독각귀의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야담에서 독각귀가 대놓고 부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부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독각귀를 아예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영의정은 국무총리 정도니까 최소 국무총리 정도 되거나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독각귀를 볼수 있고 그를 퇴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펙으로 차별하는 귀신이라니 어쩌면 지금까지 소개한 귀신들 중에서 독각기가 가장 사악할지도 모르겠네요. 유능한 인물만이 독각기를 퇴치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서 정치인사가 독각기를 퇴치하며 전 국민에게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음... 일단 이 이야기는 현실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일 신문과 TV에서 욕만 먹던 욕바지 국무총리. 사실 그렇게 잘못한 건 많이 없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온 국민에게 그는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낙하산 인재로 찍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온 나라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 나라가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비록 욕은 많이 먹었어도 사실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았기 때문에 매일 밤 전염병에게서 나라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감염자들이 찍힌 사진마다 이상한 존재가 함께 찍혀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각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는 찌라시만 퍼뜨리는 꼴이 되었죠. 결국 그는 홀로 옛문헌들을 찾아가며 독각기를 퇴치하는 법을 연구했고 감염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곁에 있는 독각기를 하나하나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핑계를 대가며 퇴치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결국 그의 노력 덕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염병은 마침내 사라졌고 국민들은 이 사실은 알지 못했어도 자신이 전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본 국무총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만화나 소설이 나온다면 나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독각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에서 독각기는 알려진 것과 달리 여성을 희롱하거나 추행하는 귀신은 아니었다. 그 귀신은 중국 독각기이고 우리나라 독각기와는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중국 독각기 같은 짓을 하는 귀신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귀신들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이현이었습니다.